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말더듬은 말을 할때 자꾸만 끊기고 반복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말더듬은 주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이유로 발생하는데요. 긴장을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죠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긴장도는 몇 배가 됩니다 발표를 시작했을 때 완전히 집중하기까지 긴장이 되고요 면접을 볼 때는 자기소개 순간이 가장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기 초만 되면 말더듬이 증가하죠 아, 안녕 얘들아 긴장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나의 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먼저 긴장을 하면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호흡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다음으로 근육이 긴장되고 혈압은 상승합니다 근육은 말할 때 자세를 만드는데 이 자세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또 긴장을 하면 눈의 동공이 커지고 눈꺼풀이 떨리게 되는데요 눈이 떨리면 말할 때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말의 집중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손에 나기 시작니다 <웃음> 우리는 보통 떨리는 순간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말할 때 떨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다 알고 있는 명언 하나 있잖아요 나 지금 떨고 있니 어, 떨림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히려 안 떨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떨리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신체적 변화로 인한 긴장 상태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안 떨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아, 나는 말을 못하나 봐. 말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무리 긴장된 상황에 놓이더라도 말에 대한 자신감을 스스로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말하기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심어주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자신감을 높이는 말하기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혼잣말입니다. 저는 요즘 매일 2, 3km를 뛰고 있습니다. 아, 안 뛰다가 뛰려고 하니까 10초만 지나면 바로 걷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km가 지났을 때 아, 다리가 너무 무거워지면서 걷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드는데 이때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혼잣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포기하지 마. 이렇게 세 번을 외치고 나면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말하기 쉬운 상황, 편한 상황, 편한 상대에게 하는 말은 굉장히 쉽죠. 우리가 말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말할 때,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할 때,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말을 할 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어려운 순간이 오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립니다. 아 나는 말을 잘할 수 없어 아 나는 아마 말을 못할 거야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때 스스로 할 말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혼잣말로 두세 번만 반복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상처난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유치원 선생님께 뭔가 한마디를 하고 싶을 때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애가 왜 이런지 알수 있을까요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애가 왜 이런지 알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머릿속으로 두세 번 생각하고 입 밖으로 혼잣말을 해보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이 말은 꼭 해야지 라는 결심이 서야 할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해야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해서 돌아서면서 하. 바보, 그 말도 못하냐? 이렇게 돌아올 때가 저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선생님, 저는 용기가 없어서 이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혼잣말로 먼저 연습을 합니다. 거래처 사장님께 뭔가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불쾌한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한 번도 말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 상황 등 혼잣말을 사용해서 연습을 저는 꼭 하는 편이에요. 나만의 작은 리허설을 통해서 할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떨리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긴장된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에게 연습이 필요하고 그 연습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꼭 한번 해보세요. 차이다리빌를주세요 사이다 리필해주세요. 요라떼 우유 좀더 넣어주세요. 라떼 우유 좀더 넣어주세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말을 꼭 해야 바뀌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혼잣말로 연습도 해보시고 입 밖으로 꺼내셔서 아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구나 라고 한번 느껴보시는 성공하는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